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같은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밴믹스 2 입니다. 밴믹스 특징이 워낙 자막이 이런 식으로 예능이나 방송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기본적인 편집 툴 자체가 컷편집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 달라져서 엄청 편하고 직관적이고 좀더 고급지면서 간편하게 바뀌었는데요.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떤 기능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밴믹스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밴믹스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밴믹스2, 밴믹스1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되면서 약간 무거워졌기 때문에 사양도 조금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료라서 워터마크도 없고 기능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린 자막기능 말고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냥 밴믹스2 자체의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을 하고 받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다운받기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하기를 버튼을 눌러서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가입하셨을 때 적은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밴믹스원에는 없었던 프로젝트 만들기 창이 나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화면 비율, 화질, 프레임, 해상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저장하시려면 이렇게 저장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밴믹스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은 미리보기 창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메뉴 창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편집을 할수 있는 창들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여기 타임라인 기능이 생긴 겁니다. 기존 밴믹스원은 이런 눈금 바라든지 타임라인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레이어 형식으로 하실 수 있게끔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불러오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화면을 줄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 눌러서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음성이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말을 했던 영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파장도 생겼기 때문에 컷펜집도 그전보다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라인 길이를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컷펜집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컷펜집 하는 방식은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움직이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 왼쪽에 나누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누기를 눌러서 이렇게 가위 모양이 생겼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러면 분할이 다된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 클립 위치도 바꾸실 수 있는데 클립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던 클립이 좀 잘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축키로는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위 모양이 생겨서 자르시면 되고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클릭을 하지 않아도 단축키 C로도 충분히 분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D를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커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컨트롤 Z나 컨트롤 Y로 해서 실행 취소, 재실행 부분도 생겼고요. 여기 편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이렇게 실행 취소, 재실행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이 부분도 가능해졌고 그외에 다른 단축키들은 왼쪽 상단에 도움말에서 단축키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 자 이렇게 컷편지까지 알려드렸고 이제 트랜지션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바로 옆에 있는 전환 효과를 누르게 되면 오버랩 효과 와 시계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버랩 효과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불러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분할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됩니다 원래대로 돌리시려면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졸브 효과처럼 더서히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게 트랜지션 효과도 많이 없고 트랜지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PIP 여러개 트랙을 올린다든지 하는 점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개 트랙을 추가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던 영상을 올려서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속성 창을 들어가게 되면 음량 조절이라든지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밴믹스 1에서도 가능은 했지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했고요. 불투명도 기능도 새로 생겨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추가해서 더놓고 싶으시면 이렇게 복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삭제하시려면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경음악을 불러오고 싶으시면 여기 배경음악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배경음악 넣을 수 있는 오디오 트랙이 생긴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영상편집 트랙을 눌러서 또 추가시키실 수도 있고요. 계속 여러 개가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거라든지 녹음한 거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제 효과음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효과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효과음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트랙들을 없애고 싶으시면 배경음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트랙도 없애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재생되지만 트랙만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막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자막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 트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넣게 되면 자막 트랙에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위치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밴믹스 강의 때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크기라든지 좌우 반전, 회전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쓰레기통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글씨만 지워지는 거지 클립은 그대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 개체라든지 정렬 기준 이런 식으로도 속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이 있는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라든지 선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없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남음 불투명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불투명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밴믹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 자막이 있기 때문에 반응형 자막도 이렇게 해제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미리보기 창이 나와 있는 이 자막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도 변경 가능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색깔이라든지 왼쪽 정렬, 좌우 정렬 글씨 크기 또는 폰트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간, 행간 부분들도 만져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없음, 효과없음이 되어 있는데 각각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막이 나타날 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싶으시면 닫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자막이 나올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막!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타자기 효과를 선택을 하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타자기처럼 나온다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급 애니메이션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선이 생기는데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약간 파란색으로 변형하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막창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만 효과를 넣는다든지, 소리를 넣는다든지, 여기 는 초를 한다든지, 개체를 등장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없애시려면 휴지통 누르셔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됐을 때 밴믹스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영상에서 무료인데 무료 같은, 무료 아닌 자막이라고 했고, 주로 자막이 강세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이런 자막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게 만들지 않아도 여기 있는 자막들을 보시고 넣으실 수 있는데요. 단 이런 것들이 전부 유료입니다. 그래서 넣기를 누르게 되면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이템샵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자막들이 나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상품으로 바꿔가지고 기간도 변경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자막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이런 자막 효과들 이런 효과들도 장기 이용권으로 해서 통째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런 효과들도 내가 원하는 요 효과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은 원하는 부분만 아주 저렴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막이라든지 효과들을 1년이나 또 5년 선택을 해서 구매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막 한정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완성을 해서 내가 내보내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밴믹스 프로젝트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나갔을 때 밴믹스 프로젝트라는 이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또 저장을 했을 때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유튜브 업로드하는 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레이트 선정하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 내가 위치를 정해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벤믹스 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점점 편집 프로그램들 자체가 더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편집 프로그램들마다 특징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여러가지 혼합해서 잘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